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보험료 승인을 받은 하도급 관리 번호와 게시번호 확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관리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정보조회를 클릭하고 순서대로 사업개시사업장 현황조회를 클릭을 합니다. 사업개시사업장 현황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일괄관리번호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관리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때 관리번호는 현장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주주민번호로도 조회는 가능합니다. 자 이때 일괄 관리 번호만 조회를 하고 보험 구분 또는 상태 공사 시작 일자는 체크하지 마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조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현장별로 지금까지 신고된 현장에 대해서 관리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있는 관리 번호를 보실 때는 화면 좌측에 나와있는 사업 게시 번호가 현장에 관한 관리 번호입니다. 이 현장 관리 번호는 화면 우측에 나와 있는 하수급 승인 여부에 따라서 해당 사업 게시번호가 보험료 승인을 받은 현장인지 원도급 현장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보험 구분에서 산재 플러스 고용이라고 나와 있으며 동시에 우측에 있는 하수급 승인 여부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사업주 승인받은 현장의 관리번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험 구분에서 산재 플러스 고용으로 나와 있으면서 하수급 승인 여부가 X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게시 신고한 관리 번호 다시 말해 원도급 공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구분에 고용만 체크가 되어 있고 우측 하수급 승인 여부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면 고용 보험만 사업주 승인받은 현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급 승인을 받은 공사의 경우에는 원청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관리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승인 하도급 관리번호와 게시번호 확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